안녕하세요. 한국어노 데 필릭스 이 방찬. e s p s 아시죠? 네. 사기으로속어요그뭐사구 아, 노사라라브라사기 significa compraste p n i c o 얼굴에 묻었네. 요이아시하 a s b r a 접시 있고 그리고 Habla bien el coreano pero no como un nativo y o que pasa es que yo sé que hago el lenguaje, e v a Félix dijo t e e n vez de tewa Tebe, un concurso o una competición Tewa, una conversación